신생태계를 구축한 엔비디아를 통해서 보는 고객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사회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시는 계기도 되실 것 같고 반도체 토픽을 넘어서서 각자의 산업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케이션과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하게 되면 글로벌에서 한탑3 정도 되는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보다 훨씬 더 이제 값어치가 있는 기업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체 사회 산업에서 이 엔비디아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장치를 어, 만들어서 이런 게이밍 영역에서 어, 그 시장을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GPU 기술, 이 GPU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놓은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GPU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 인텔과 같은 어떤 종합적인 어, 컴퓨팅 영역에서의 반도체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천이고, 두 번째는 핵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극대화입니다. 이 각각이 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 제가 원천이라고 부르는 거는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경쟁력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만으로는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죠. 내가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라든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저희가 핵심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경쟁의 어떤 핵심 요인을, 어, 확보를 했을 때 이것들의 가치를 이제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과 액션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경쟁력의 어떤 원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나 이 반도체를 쓰기 쉽게 만드느냐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경쟁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면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 컴플리트라든지 고객사와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재정의하는 이러한 일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 용산의 소매상들이 이 부드2의 다음 버전 부드3가 나올 때쯤 부드3에 올인을 합니다 그 정도로 경쟁의 구도가 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9년부터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엄청나게 협력을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 3D7, 버전 7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렉트 3 d 7이 굉장히 황골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엔지니어들을 보내가지고 그 결과 과거에 이제 3DFX가 어, 성공했었던 비결, 자신들을 이제 이결이 자신들이 진 페인을 자신들의 어떤 이점으로 살린 거죠. 3DFX가 부드2까지 해보니까 자신들의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 3로 가면서 3DFX가 뭐를 했냐? 이 업체 중에 이 STB라는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사나 크리에이티브 왜는 날려간 거죠? 어떡하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마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틈을 파고 들만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알코시스템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 뒤집어진 세기의 그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됐을 때는 자 원천이라는 것도 엔비디아로 이동을 했죠. 그 앞으로 엔비디아가 한 행보를 보면, 아, 완전하게 핵심을 손에 넣으면 밸류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 증거가 더이 그래픽 시장 말고 이제 엔비디아가 뭐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엔비디아는 이 밸류 체인의 벽을 어, 넘어가는 거거리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세상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묶어가지고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젠슨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더 이상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이 기술,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이게 소프트웨어던, 시스템이던, 세트던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할 누구보다도 내가 엔비디아가 가치를 창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내는 그런 이제 어깨에서 피어니스 밸류 엑스트랙터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어블 쉐이더를 누구보다도 먼저 냈었던그러한 하드웨어가 이 쿠다라는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쓰기 쉬운 다른 거는 정말 엔비디아가 아니면은 이거를 구현을 할 수가 없다는 라 지경에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가 했었던 이 경쟁력의 근원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기려면은 이 핵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쓰기 쉬운 신기술이라는 반도체 산업 영역에서의 경쟁력의 핵심을 간파해서 3DFX에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확고하다고 여겨졌을 때 이걸 기반으로 밸류체인을 공격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를 이해하는 바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을 감사합니다.